우린 양반이에요, 양반가. <웃음> 아, 우리, 아! 아, 양반가! 아, 여기가 맛있다 그랬어, 여기야 야! 위위 어디? e w 레이 아, 여기 맛있다 그랬어. 오! 그 o o k at t picture! m like m e a I like seafood. 어, <웃음> 여기 정원이 너무 향수에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. 전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<웃음>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걸좀 추천을 해주세요 상차림별로상차림별로 <웃음> 이제 가격대가 풀려져요 예. 기본적으로 이상이 고상이 있고, 아, 있고, 손상이 있고, 짐니다아 손상. 우리 이거 뭐 먹어야 되지? <웃음> I'm, ready. I'm ready I'm ready I'm ready Oh yeah, I'm ready <웃음>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또 미납 했타 k t h s e home. i s pretty. Oh. 아마 한다가 이거 가져고 싶대는데요 Do you wanna take to the Dallas? d a l a s it's pretty. I mean, oh, t s g o d k a y well, I'll a v e it. It's very spicy, but it's very good. Wow. It's so good. <laughs> It is so good. i t is s r good. i s good. r i a p s Shrimp i good. h i m is good. h i s s h r i s d r i m p s good. h r o d h i s g h r i s o h i s o r i s d h r i good. s h i s o h i s h i s r i s h r good. h i s i s h i s r r good. That's the softest g l b b y I've ever had. It's uh. so, it like it just falls off. It's oh, so it melts. It melts. o u r m o u t h w 가 내린다? 진짜 맛있어요. 와, <웃음> oh, <wow. 웃음> 여러분, 여러분 드리 o 싶어. o w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ow. w o o o o o 되게 부드럽네요. 부드러워. 아 진짜 맛있다. 전복 여러분 맞아. 드리고 싶어요. 음, 어떻게? 저만 <웃음> 먹었어? <웃음> 음, 음식들이 다 되게 신선해요. <웃음> 예, 에스니가 되게 원래 잘안 먹는데 진짜 잘 먹네요. 아, 만다좋와 Is good? I don't think this is how you eat it but Yeah I just use my chopsticks a, like a person <laughs> But it's okay Or not a person t <laughs> o today i e gonna have Egg! Is it good? Is it good? How is it? It's so like. good! I love eggs, they're like my favorite things That's what I ordered i t i i g o t o BSS <laughs> I know, it's amazing I do like seafood, but maybe not all sea food. <laughs> See, it's hard. <laughs> Just put it in your mouth and chew. How t is i is it? I mean, it tastes good. Oh, is it taste good? But the texture is weird, because there's like a, a strip of like, cartilage? m h m m It's d i s g s t i n g I've e v e r eaten it b e f o <웃음> 아, <그치? 웃음>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진짜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It's too many kinds, right? s so much. 전주 사랑해요! 많이 와주세요!